주식격언에 보면 뇌동매매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뇌동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뇌동매매를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뇌동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스스로 뇌동매매를 하면서 자신은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한국 증시에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뇌동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뇌동매매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자이며 공범자입니다. 투자가들, 기관들, 애널들, 정치인, 경제인, 재벌총수, 신문, 뉴스, 심지어 대통령까지 뇌동매매를 부추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99.9%가 뇌동매매에 휩싸여 있으며 그것의 확산과 감염을 상호작용시키며 급속도로 불러일으킵니다. 코로나나 전쟁 등이 해소되기 전까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매매 자제를 주장하며 뇌동매매를 부추깁니다. 전국을 지배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뇌동성향이 결국 주식투자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을 뇌동매매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코로나나 전쟁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입니다. 북핵에 대해 염려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입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전망을 두 단계 하향할 것에 대해 뭔가 불안해했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경제정책에 대해 불안해했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에 대해 불안해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입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무엇인가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거나 신경이 쓰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이 뇌동매매에 참여했던 그래서 실패했던 과거의 일들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도 말이죠. 코로나, 이라크, 우크라이나, 북핵 문제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97년 IMF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 가보자고요. 당시 한국은 아시아는 어떠한 뇌동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그 체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래는 1997년 11월과 12월의 신문기사입니다. 우리는 이 신문기사들을 통해 뇌동매매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자이며 공범자라는 사실을 투자가들, 기관들, 애널들, 정치인, 경제인, 재벌 총수들, 신문, 뉴스, 옆집 아줌마, 직장 동료, 심지어 대통령까지 어떻게 뇌동매매를 부추기며 전 투자가들을 뇌동매매에 휩싸이게 만들고 그것의 확산과 감염을 불러 일으키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제 체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최악의 폭락 사태. 차라리 휴장하라. 상승 종목 수영. 공포감까지, 정치인들 뭐하나, 투자자들 분개, 이 판에 무슨 분석 전문가들 체념,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신청에 따른 충격으로 주가가 폭락한 24일 매물폭주로 거래조차 제대로 안 되는 시장마비 상태가 나타나 투자자와 증권사 관계자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주가 폭락, 광주지역 증권사 밀집지역에서는 폭락 장세를 지켜보던 50여명의 투자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시세전광판을 끌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100여명이 증권거래소 광주지소에 몰려가 왜 주가를 빼느냐 휴장하라며 2시간 동안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부산지역 투자자 100여명도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전력 삼성전자 포항제철과 같은 블루칩마저 대부분 하한가입니다. 애널들 이 마당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분석을 회피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북락을 넘어 공황조짐을 보이자 증권거래소 관련 부서에는 긴급휴장 조치를 내려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전화가 빗발쳤습니다. 97년 6월부터 하락한 증시는 벌써 6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750대에서 내려온 증시는 이제 6개월여 만에 400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가들은 지쳐서 먹다운되었으며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거의 모든 종목이 하한가로 시작하기를 몇 개월째입니다. 모든 신문, 뉴스, 애널, 정치인, 경제인 등등 뭐나 할것 없이 매동매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과연 이 난리북 세통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을까요? 과연 IMF 당시에 이 난리북 세통과 요새 언급되는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핵 문제와 어느 것이 더 파워풀할까요? IMF 당시의 공포에 비하면 요즘의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핵 문제는 세발의 피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한국의 방방곡곡에 올려 퍼지는 뇌동성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IMF 공포가 뇌동매매라는 실체를 알았다면 우리는 많은 수익을 거뒀을 것입니다 당시 만약 어느 투자가가 신세계란 주식을 imf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최상 투에서 샀다면 3만원에 샀을 것입니다 imf가 터지고 샀다면 1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샀을 것입니다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신세계 주가는 16만원 후그후 40만원대 현재는 20만원대입니다 6 0 0개종목 하한가 은행주 전종목 하한가,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해 400선마저 위협, 상장사 부도와 일부 재벌그룹 부도설, 환율급 등등 각종 악재가 단번에 쏟아졌습니다. 금융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재무내용이 건실한 시중은행들까지,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하였으며 은행주 전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800개, 하한가 종목수가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시스템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만약 어느 투자가가 당시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을 샀다면 3천원에서 5천원에서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가 400선 붕괴 1997년 11월 30일 모신문기사 종합주가지수 400선이 한때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침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하한가에도 팔지 못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어 황금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증시는 문이 열리자마자 매물이 폭주하여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400선은 지켜냈다. 종합지수가 400선을 믿던 것은 87년 6월 27일에 387.42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모증권 관계자는 IMF 긴급자금 지원의 여파로 상당수 금융기관과 중견기업의 도산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투자심리가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매수세력이 실종된 채 은행, 증권건설과 중소제조업 등에서 하한가 종목이 전체 상장주식의 절반에 육박하는 464개나 쏟아져 나왔다. 시장에 심지어 삼성전자 부도설까지 나돌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은 끝이 없는 것 같고 뇌동매매는 깊이깊은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만약 당시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3에서 4만원 정도에 샀을 것이다. 투신사 부도설, 예금인출 소동 최근 모투자신탁사에 대한 부도설이 나돌면서 투신사에 맡겨둔 예탁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은행 부도설까지 돌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뇌동매매의 극한을 보고 있다. 금리 폭등 주가 폭락. 환율 폭락. 1997년 12월 3일 모신문 기사. 금리가 23.28%로 치솟고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18.23%로 급등. 외환 시장에선 달러 원화가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폭락. 주가는 400선 붕괴. 하한가 종목 800개 육박. 외국인만 나홀로 핵심 물량주 매수. IMF의 공포가 한국을 지배하는 가운데, 뇌동매매가 전투자가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유독 외국인만 삼성전자를 3만원에, 신세계를 1만원에, 국민은행을 4천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5년 후에 30만원, 16만원, 4만원에 거래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아직 주식 경험이 미천한 한국의 투자가들이 뇌동 매매로 주식들을 하한가에 집어 던지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걷어들이고 있다. 한국의 투자가들의 투자 역사가 30년이라면 이미 외국인들은 200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혼란 속에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험 속에 아시아 외환위기 다음에 올 대박을 내다본 것이다. 물론 그후 1년여에 걸쳐 주식은 더 하락한다. 결국. 종합지수 300선마저 무너진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 주식들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가져왔다. 400선대에 산 것을 300대가 무너져도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가져왔다. 그래서 현재 수십만원대의 주가가 주는 수익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외국인들의 강심장과 경험도 아시아 외환위기 정도는 버텨내지만 세계공황에는 버티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경제공황에 빠지고 세계가 공황에 빠지면 이들 외국인 자체도 뇌동매매자가 되어 주식을 집어던지곤 하였다. 그리고 세계공황이라는 전세계적 공포 속에 외국인들의 뇌동매매와 투매를 나홀로 받아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워렌 버펫이었다. 바로 외국인이 한국의 투자가들의 한 수위라면 워렌 버펫은 그러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또한 수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소위 기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했던가보다. 아시아 통화 폭락도 최저치 경신. 1997년 12월 4일 모신문 기사. 한국 원화, 태국 바트화 등 동남아 각국 통화가 3일 폭락세. 태국 총리 경제 상황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고 고백. 말레이시아 링기트화도 폭락. 한때 사상 최저치. 이제. 뇌동매매의 여파는 전 아시아로 확산되었다. 급속도로 뇌동매매가 전파되고 감염된다. 자국민들이 주식을 투매하는 와중에 오직 외국인들만이 이 와중에 인유자적 아시아 주식을 거둬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대박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97년 imf 당시에 지난 일주일간을 여행하였다. 그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질 것이다. 일주일간의 공포가 이 정도이니 사실 IMF 당시의 1년 6개월간 이런 식으로 공포를 매일 느꼈다면 어떠할까? 이러한 뉴스와 공포를 접하고도 그 투매 속에서도 한국 증시는 그후 1년 여를더 하락하였다. 그리고 300포인트마저 붕괴시켰다. 모든 투자가들이 이제는 절망만을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다. 이제 도시에 그 어느 곳에서도 신문의그 어느 곳에서도 애널에 그 어느 곳에서도 IMF 당시의 공포를 언급하는 자는 없다. 이미 IMF는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IMF가 과거 속으로 사라져 갈때또한 가지를 덤으로 가져갔다. 자신이 뇌동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망각이다. 바로 당시 그들이 뇌동매매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망각한 것이다. 이제 도시에 그 어느 곳에서도 신문의 그 어느 곳에서도 애널의 그 어느 곳에서도 IMF의 공포는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IMF에서 코로나로 우크라니나전으로 전염된 채 망각 속에 허우적거리며 또다시 뇌동매매를 반복하고 있다. IMF 때 경험했던 뇌동매매를 또다시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뇌동매매 망명은 그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주위를 떠돌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수없이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린다 투자가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라크전이 걱정입니까 북핵이 걱정입니까 무디스 신용평가가 걱정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이 걱정입니까 만약 현재 이 순간 그 무엇 하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이다. 만약 현재 이 순간 그 무엇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이다. 만약 현재 이 순간 그 무엇 하나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당신은 뇌동매매자이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만이 그 뇌동매매의 공포 속에 휩쓸리지 않고 망령의 공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힘차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는 둥그렇다고